이게 이제 보통 이제 2배스 다를 때 고산들, 고들 난이도 상중화 했을 때 이제 고난도 문법으로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예문도 어려워야 돼요, 예문도. 예문이 거의 수능 퀄러티기 때문에 고난도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독립분사문인데이 말이, 자, 부호로 쓰면 독립분사문을 공식으로 정리해보자, 독립. 어떤 거였냐면, 자 여기 봐 한글을 쓸게 쉽게 접주동이 있는데 접주 자 주어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동동사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어2 플러스 동사2 이런 식으로 나와있을 때 국립군 성무는뭘 말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얘를 바꾸는 거예요 얘. 접속사 생명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가 이제 이 때가 핵심이죠. 같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그제? 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써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대로 써준다. 그리고 여기만 바꿔주면 된다. 뭘로 바꿔주니? 이제? 바꿔야 될거 아니야. 동사끼리는 뭐가 일치하면 되는 거야. 실제. 물론 일치하지 않더라도 바꿔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 바꿔주면 돼? 이제? 동사에다가 ing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이게 동기분 사법이에요. 써준대에 그러면 주어 원, 동사 ing, 그리고 주어 two 동사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여기도 봐봐. 주어 원. 그치? 어허. 근데 뭐라 하니? 어, 동사원에다가동사원에다가뭐붙터니 ing 붙였잖아. 이거야. 뭐가 다르냐고. 주전은어있냐고주전은마를 치고 뒤에 있겠지. 여기가 뭔데? 주어 2, 동사 2.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 어, 얘는 과거 동사였구나. 라는 걸할수 있지. 시제 일치하니까. 맞지? 접속사는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죠. 에디 같은 거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지 원래 접주동이었던 건데, 접속사 생략되고, 주절의 주어와 얘가 어떻게? 같지 않으니까 써준 경우입니다. 동사는 시제, 과거, 과거 일치하니까 헤드였겠죠? 헤빙으로 바꾼 거야. 원형에다가 ing 붙여. 이런 상태예요. 이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절, 시간 부사절, 이 부사절, 영구 부사절, 양태 부사절, 어, 또는 비례 부사절, 이런 부사절들을 결고 바꿀 때꼭 ing만 나오는 건아니다 ing 앞에 뭐가 온다. 이그 얘기는 앞에 있는 뭐가, 주전의 주어와 같지 않은 주어가 나와 있다는 거야. 부사절 속에. 자, 그래서 해석도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봐.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 이 형용사인데요. 이런 형용사는 후치 형용사로 사용될 때, 다시 말하면 한정적 용법이 아니라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 후치 형용사는 참석한, 출석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 참석한 사람들 중 어느 하나도 뭐 더 이상의 remark입니다. every 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언급하다요. 더 이상의 언급. 즉, 할 언급. 이것 행사적으로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더 이상 할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사절로 바꿔. 비코드나 예제, 씬스 같은 거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살려주면. 그리고 그대로 나오고, 얘만 헤드로 바꿔주면 완벽한 부사절로 다시 한번 부활시킨 거요 그리고 여기 많았어요 의자는 크로드니까. 마감했다는 얘기. 뭐를? 모임을. 어? 피해를 선호하는 거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Any question? 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렇지? 어. 이건 상황이 없어 똑같은 문구인데 자 이거 봐. 또저 여기다 적용해 보자. 여기는 주어 어디 있니? 군사고문이 뒤에 있어요. 이거는. 거꾸로 죠요 우주에 있어서 우리의 모험들이 금성. 이거 이어왔어요. 찬가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하는 노래예요. 찬가. 뭔가 노래죠, 노래. 노래에 비유하고 있죠. 우주모 뭐, 우주의 어 우주의 탐험을 바로 뭐와? 어 노래와 비유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우리의 모험들은 국가적인 목적의 찬가 이어왔다. 얼마 동안에 50년 동안에 반세기 동안에 국가적인 목적의 하나의 찬양 노래, 찬가, 찬송가. 이어 왔어. 이렇게 완전한 주절 문장이 나온 거고요, 여기. 여기 지금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투가보이고 얘가 보이잖아, 요 얘가 보인다는 얘기는, 자, 잘 봐, 얘들아. 빙이 생략된 수동물 자국인 거야, 이게. 얘가 그러면 뭐였던 건데, 동사 투였던거에다 원형에다가 ing 붙여준 거야. 예. 결국은 아, 이게 안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사문이에요분사문의 계속 경법인데 분사문은 뒤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분사문은 문두, 문미, 그 다음에 컴마 컴마 사이에 삽이 다 가능한 위치가 문미에 나온 경우인데 써준 경우왜요 털을 좀 주워라고 주워다하고 다르니까 써준 경우 됐어? 요거는 컬러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들이다, 채색하다라는 뜻이 있다. 자, 타동사의 뜻으로, 뭐뭇을 물들이다, 채색하다. 또는 뭐뭇을 채색하다. 색깔.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뭐야, 이게? 우울한 실패의 뭐, 음조, 음색으로 채색된 채, 물들어진 채,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얘가. 성공에 바로 그 수많은 뭐가? 고음부들이. 노래의 그 고음부들이, 응? 로 우울한 실패 음색으로 물들여진 채. 그지 바로 우주, 우주의 우리 모험, 뭐, 모험들은 하나의 응. 국가적 목적이야참 아, 반색